네 얼굴 짓 x x 생겼었구나 화려하고 세련되고 약간 도시여자 같은 그런 느낌 좋아해서 그런 난 좀... 안녕하세요 유진이에요 저 내일 눈, 코, 이마 고상 등을 하러 가는데 너무 떨리는데 정말 잘 바꾸겠습니다 화이팅! 안녕하세요 유진이에요 오늘은 분목된 지 3주차가 되는 날이에요. 일단 코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원하던 직반 라인으로 나와서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눈을 보시면 제가 원래 겹겹이 쌍거풀이었는데 오늘 원장님께서 한 겹의 예쁜 라인으로 맞춰주셨고 원장님 덕분에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. <웃음>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. 안녕!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. 붓기도 많이 빠지고 자리도 많이 다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어, 일단은 제가 눈 수술이 세 번째였는데 가장 잘 되고 가장 회복력이 빨랐던 수술이 이 수술입니다. 제가 원래 눈 수술 하고 붓기가 4개월 이상 지속이 됐었어요. 한달 만에 이렇게 예쁜 눈이 된거 보면은 원장님께서 실력이 진짜 좋으시고 잘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럼 우리 다음 3개월차 후기 그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!